따라오세요 여덟 번째입니다.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우도에 다녀왔습니다. 이번에는 차를 싣고 우도에 들어갔다 왔는데요. 가판이로 올라가면 저렇게 갈매기들이 엄청 쫓아와요. 이유는 여행자들이 갈매기들한테 새 이렇게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한 10분쯤 가다보면 멀리 저기 멀리 보이는게 우도봉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쪽이 우도봉 그게 아니라 원래 오름은 화산이 그게 날라와서 그런거라 육지에 있는 산처럼 그렇게 나무가 막 많지가 않은데 어이 우도가 왜 우도냐면 소우자잖아 소우자잖아 소소 소가 이렇게 지금 제가 엎드려 있다고 해서 우, 우도거든 게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 응? 응? 풀어난... 이왕 온 김에 우도의 스팟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네, 저는 우도봉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도에서는 경관도 너무 멋지고 사시 사철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검멀레 해안인데요. 검멀레 해안은 검은 모래라고 해서 음, 검멀레라고 합니다. 그리고 하수 고동은 이 모래가 굉장히 하얗고 아름답기로 유명하죠. 네, 다시 짧은 우도 여행을 마치고 제주로 갑니다. 지금까지 따라오세요. 여덟 번째, 우도 가는 길이었습니다.